아연비는뭐 먹어? 나 XX 보내준 후키 아 맞다 나 그거 답장을 안 했다 그래서 그거 어. 나한테 왔어 아 그래? 응아나나 어, 요즘에 메일이 너무 많았어서 아, 근데 어. 2D, 2D 나한테 보낸다고 그랬는데 내 거밖에 안 왔던데? 응그 뭐... 연빈님 그때 연비님 거랑 같이 보내면 안 되니까 연비님 저한테 미쳤냐? 씨바라 그랬잖아 저는 뭔 소리야? 미쳤나 <웃음> 씨바라마? <웃음> 씨바라마? 씨바라마 미쳤냐? 니랑 같다 생각해 지금? 아니 그 내가 그냥 알았다 그랬잖아. 미쳤냐고 따라 마. 미쳤냐고 <웃음> <웃음> 오 아니, 감사해놓고 오리 지금, 집에 지금 그걸 아, 보내려고 진짜? 아니 겁나 웃기네 제. <웃음> 아 님들, <웃음> 여러분 농담이에요 농이형 농담. <웃음> 아, <웃음> 쿠키 나한테 있거든. 아하. 그... 지금 당장 그걸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아... 먹어버리겠어. 나 기다려봐 <웃음> 이거 <웃음> 일단 내가 아 이거 씨 <웃음> 살리고 싶은데 너무 개연성이 없어가지고. <웃음> 제가 지금 살짝 무서운 게 지난번에 저희가 시참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친추 걸어 달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친구 요청 다 받고 나니까 30명이 넘어버려 에서였던 내가 이 세계에선 인싸 그러니까 GTA에 들어오니까 인싸?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열긴 열었거든요? 이거 초대 어떻게 편하게 보내는 방법 없나? 게임 초대? 초대 전용으로 지금 열었는데 초대 전용 말고 친구 전용으로 열면은 알아서 들어올 수 있어 형 친구들은 아 게임에 초대 있긴 있네 여기서 그냥 쭉쭉 보낼게 30명을 다 지금 갔지? 냐고 씨발어봐 <웃음> <웃음> 근데 온라인에 있는 친구는 좀 적네 지금 다들 키는 중인 듯 그럴 수 있겠다 아나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응. 음. 파인애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제 들고 하다 돼? 파인애플 아, 그거 파이... 껍질째로 먹으면 인정해 줄게. 파인애플이 이미 그 껍질이 벗겨져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껍질을 다시 가서 붙여야 돼. <웃음> 미쳤냐고 대마 <너 웃음> <왜 말아봐? 웃음> 어, 이거 뭐야? 아또 이상한 거 타고 와서 지 혼자. 와. 저거 태워줘 저것줘나도 이거 1인 1인. 아! 나 아니야 난 안그랬어 나 안그랬어 나 아니야 헤어달라고 <웃음>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될거 헤어줘 <웃음> 이거 1인 용이라 혼자밖에 못타 그럼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 나 무서워 아어 뭐야 어 뭐야 <웃음> 아니 갑자기 나 위보고 있는데 <웃음> 언제 왔냐? 아나 앞에 가는데 앞에 가는데 앞에서 뭐가 쳤어 그게 나야 얘기. 우리 그 노른자분들 들어오시면은 제집 앞으로 모여주세요. 여기 어딘지 다 알지? 이클립스 타워 앞으로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아니야 뭘 타고 온 거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야 저기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 타세요. 버스. 다들 버스 타세요. 우리 그 야유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유회. 네 야유회. 잠깐만 이거 근데 다온거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사람들 남아 있을 걸? 야 그리고 어, 경찰! 경찰 붙어 있으면 자살한 다음에 떼고 오세요 아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 제가 이거 찍을게요 일단은 산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저기 가까이 아 좋지 좋지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아, 자 잠깐 버스 안 풍경 좀 보겠습니다 뭐야 이건 <웃음> 저기 손으로 그땅짓 하지 마세요 손짓 하지 마세요 손짓 내리세요 예 예. 아이고 여기, 여기 아니 아니야 여기가 아니고 저기 저리 조트까지 들어가셔야지 저리 조트까지 리조트까지. 아, 리조트까지? 예, 예.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너무 좁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아닌 아이. 것 같은데 이거는. <웃음> 가면 갈면 나갈수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강가 가는 길이잖아요. 이거 이거 여기 길 안. 아니... <웃음> 어아 좋아요. 야, 잠깐만, 이거 못 버틴다. 야, 피 쏘라, 진짜. 밀어줘요, 밀어줘요, 밀어줘 고마력으로 밀어야 돼, 이거. 으아, 으아. 이야, 좋아요. 오케이. 주차. 어, 이거 완벽. 야, 내리세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자, 여기 저희 숙소입니다. 여기 이제 어, 되게 많네. 예, 숙소로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여기 담벼락 넘으시면 됩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집 들어가요 여러분 오해 지마세요 예, 예, 예, 미국에서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 아이고 벌써 신났네 오우. 다들 들어오자마자 아이 그래 물에 들어가자고 다들 어 물에 한 번씩 어, 네, 들어가자고 네, 네. 아, 다이빙 네, 하시고 나한테 겠다 이제 예, 예, 들어갈 예, 만한 예, 예. 이제 더우니까 어다 들어갑시다 외계인이 왔냐? 아이씨 나 밀지 말고 아이 젖었잖아 이제 프어다어 <웃음> <웃음>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음걔 <웃음> 음, 맞아 걔 맞아 음. 아야 아, 이제... 어, 잠깐만 <웃음> 뭐야 예. <웃음> 뭐야? 오셨지. <웃음> 음, 척살. 아,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케첩이에요. 총몇 명인가요? 이게 지금 줄을 한 줄로 서 볼까요? 여기 이줄 따라서 이 산책길 따라서 우리 네 명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명. 그러면 총 13명이네요. 13명에서 뭘할 수가 있을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할까? 우리가 다 레이더랑 이런 거 꺼버리고 이 사람들이 시민처럼 입고 목적지 정한 다음에 우리 사냥하는 거야 대신에 걸어만 다니고 주먹이나 칼찌로만 하기 일단 타봐 아, 왜 타? 공항 가자 공항을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그리고 이동수단 쓰면 안됨 시청자분들은 차를 써도 지도 보다가 근처에서 내려서 와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는 거는 하게끔 해줄 테니까 근처에서 내려서 약간 다가오는 느낌 그리고 경찰붙었으면 무조건 죽어버리는 거 여러분 저희 병원에서 출발할게요 나 근데 빗소리 나는 차 한번 타보고 싶어 이미 추락했는데 그거? 빗소리 근데 맵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맵 꺼져있는데 다 알지 나는 레벨 높아가지고 쟤는 어, 오래 했잖아 와 빗소리 하나 한번만 태워줘 그래 요거 한번 체험하고 이제 슬슬 출발해보자 이거 시청자분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준비가 다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 너가 해볼래? 어 좋아 케빈님 타보셈 너만 타난 타봤어 빗소라 <웃음> 타할래? 아니 괜찮아 나 그거 한 몇백 시간 탄거 같아 이 싸가지가 지금 방송하잖아 야 내려봐 <웃음> 내려봐 방송하는데 우리도 작전을 세우자 같이 이동할래 아니면은 따로 이동할래 일단, 일단 같이 이동하는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 그냥 딱 4명이서 사주경기 하면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 있으면 바로 뛰자 야 근데 우리도 칼 들고 다녀야되나? 우리 반격할 수 있어 우리도? 어 반격은 해야지 저 앞에 쌍둥이 있어 저 뭐야 저 이상해 쌍둥이가 있다고? 저 딱봐도 저 이상한 차 저거 저, 뭐야 쌍둥이 저 뭐야 죽여버려 이거 잠깐만 가만있어봐 아냐아냐아냐아니야넌진짜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웃음> 이 자식 아니야 야야 아니잖아 아니었던거 같은데? 야 경찰 붙지 아니... 않았냐 지금? 숨어, 아, 숨어. 었어 숨어, 숨어 숨어 아 경찰 우리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우리 아니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이거 다음번에 맵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경찰 안 뜨게 야 저거 우리 어, 잡으러 온거 아니지 같은 것 같은데 야 솔직히 맞는데? 말해 솔직히 말해 우리야 나안떠 아, 있는데 나별안떠 있는데? 있는데 어떤 놈이야 왜 아, 우리를 쏴 근데 레이더 레이더 꺼내서 별 뜬지 안 뜬지 몰라 아 레이더 꺼놔 꺼내... 미치... 야다 터지잖아 이러면 아나쏜나 나였어 야 투디도 붙었다 투디도 붙었다 나나 나 아닐걸 야 비소리 어디 갔어 나, 나 앞으로 쭉 오면은 주차장 있거든 그래서 콜라 하나 뽑아 먹고 있어. 아, 거기 지하주차장?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뛰어온다, 뛰어온다, 저기 뛰어오는 거 보인다. 아, 여기 여기 어, 위에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래 그래 그래. 경찰. 어... 아니 근데 투디가 경찰 붙은 거 같은데 나는. 아니 근데 날 쌌겠지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투디인 거 같은데. 야, 어떻게 가 그렇게? 점프 점프. 점프. 어, 야야 너무 높은데. 오케이. 어다 어디 갔어? 야 <웃음> 어디야? 엉덩이로 낙법했어. 저너 <웃음> 아, 어디로 갔어? 지금 여기 우리 단 어, 넘어왔는데? 2D야. 난간 넘어. 이따 이따 따. <목소리> 야 어, <목소리> 대가리 낙범 뭐야? 야 이거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있지 않을까? 그래 그래 맞지? 가보자 그리고 고속도로엔 사람이 없어 기본적으로 갑자기 아, 앞에 사람 있으면 걔는 진짜 죽여야 돼 응징해야 돼 네, 이거 이렇게 하는게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 시내로 가자 우리 고속도로는 약간 치트같다 시내로 가자 어야저 야, 앞에 야저 앞에... 아! 아! 아! 아! <웃음> 칼침 맞았어 뒤에야 얘들아 정신해! <웃음> 야! 캐빈 유저 도와주러 어, 어. 가야돼 해빈이 뭐, 그쪽으로 한다 해빈이 그쪽으로 간다. 조심해. 이쪽으로 누가 와. 이쪽, 누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야, 두 명이다. 두 명이다. 일로 와.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와. 왼쪽으로 아, 여기야. 여기 지 여기 지 여기 이 우리 이 우리 이 우리 쪽. 가가가가가 가. 가가 뭐야? 너네 뭐 쉬어? 에, 뒤에, 뒤에. 뒤에 저 녀석! 저와따다 탄다. 저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디, 어디? 우리 빨리 저기 공항 가 가지고 빨리 비행기 타고 탈출하자.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0고 갈까? 잡고 가자 2고 갈까 잡고 갈까? 0고 갈까? 0 0원 2,000원. 원행야야원 쟤네 야0원이0 두명 원야두명0원 2,000원. 2 0 <웃음> 야나나 나나 죽었어 투디한테 그 죽었어. 너무 이거 칼 칼전 박세야 스텔 차이좀 심한데, 아예 한번 한번 해보긴 에? 하자. 어 일단 알았어. 처음이니까. 아니면 맨손으로 하자 맨손으로. 아 그래 야그 그래, 너네는 맨손 써라 그러면. 야 시청자들은 어. 맨손 써봐. 어차피 나도 지금 맨손이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시청자들 맨손 써보자 이거. 약간 우리 죽인이 아니야? 피해, 피해 있어, 피해 있어, 잠깐만. 피해 있어. 내려와봐, 와봐, 내려와봐, 와봐. 아, 아 잠깐. 아, 살려줘, 와봐. 가구를 <웃음> 야, 나야, 나야, 나야. 나이나이 아, 뒤에, 뒤에 또 왔어. 푹, <웃음> 폭찍. <웃음> <폭죽>! 아, 잠깐만. 어, <웃음> <웃음> <피해, 피해, 피해. 웃음> <웃음> 어, 연비. 연비지. 나 네, 왔어. 어 아, 연비다. 아 저기 저기 저기 저 비소리도 있다 뒤에. 우리 세명 뭉쳤다. 빡빡빡 빡. 푹. 나이스. 어 아, 아, 어. 아 너야? 푹. <몬> <이야, 몬> <몬> <몬> 좋아. 가자 가자. 밀로 오는 애는 너무 많야 바로 뛰어야 돼. 바로 <몬> <어디로> <몬> 뛰어야 돼. 바로 어디로 <몬> 뛰어야 돼. 바로 어디로 뛰어야 돼. 뒤에서 뭐 마라톤 시작했어 지금. 아아아이뒤 이자슈 이자슈 이자슈 어디 지금? 맨손으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어어어. 미뤄 미뤄. 빠빠 빠. 빠, 에이, 빠. 아 이대일은 야 이대일은 비겁하지. 이 자식 아 아니야 이새야. 이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타구리 나겠어. 그 오른쪽 봐. 그 오른쪽에 두 명. 저, 저네, 저는 인간이야? 시민 척하지 말라고. 시민 시민 척이야 지금? 맞아? 어, 아 맞네 맞네 <웃음> <달인다>. <웃음> 야 미친. 야! 야 우와! 28주 보는 거같아 대박이다! 와 연비는 총 쏘게 해줄까? 어허 들어와 아니 나 아, 칼이 저... 없고난죽었 들어와 아아 아, 들어오지 마세요 미안해요 어나주차장니다 아아! 주차장? 주차장? 하! 하아! 안돼! 팝핀다! 나 팝혀요! 아, 나 팝혀요! 애들한테 으아악! 어. <웃음> 이 자식! 저리 가! 두루, 조리, 어 조리가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워, 주 올라가 야 진짜. 야 연비. 야 연비 뜯어 먹혔다. 다음번에 권총 쓴다. 이 납두 시키들이거 연비 권총 허용. 허용. 이제 잘 치었다 쟤. 야 올라와. 올라와. 어 어디 한번 해 보자. 어 올라와. 타고 올라와라. 타고 올라오기만 해 봐. 머리 찍을 거야. 어. 어. 바로 그냥 짓다. 아, 아 아이씨. 오케이. 어. 아. 아유 아우 이대 아유 아이씨. 망했다. <웃음> <웃음> <웃음> 아 막았다. 아. <웃음> 아 어, 왜이렇게 잘 싸워 얘야 아, 내가 상대가 안돼 야이 자식들아 야얘 레벨 몇이야 왜이렇게 야 상대가 안돼 그냥 에라 모르겠다 차타고 가자 어? 에라 모르겠다 빗소리한테만 차타고 가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 아까 그 입구쪽에서 계속 싸우는 쪽형 이거야? 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 내려 내려 내려 어, 어, 어. 어 온다 온다 형, <ileri> 거기 <목소리> <이강> 좀 위험해 보이는데. <목소리> 아니, 근데 자이 사람들 이상해. 원래 칼빵 맞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면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어, 칼빵 맞고. <Chrome> 이 사람들 총싸야 돼. 이거 진짜 좀비야. 아니, 속에다가 <목소리> 아 속에다가 무슨 방탄가 보디 고 왔나 봐. 천나봐, <목소리> <목소리> 진짜 이거 말이 돼? 칼집. 칼치...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야, 진짜 좀비야. 야, 이거 어떻게 이겨?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찾다. 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사람 살려. 아뭐 스타디움 앞에. 스타디움 앞에 사람 있어요. 빨간 가챠, 빨간 가챠, 빨간 가챠. 빨간 차라고 어머 어머 저기 저기 나나나나나야 뒤에 누구 타 있잖아 야 뒤에 누구 타 어, 있잖아 오이 어, 어, 어, <웃음> 차야? 어 잠깐 그 뒤에 있는 건 누구야? 방 캐빈님 아니야? 아니 아, 뒤에 있는 건 좀비야! 비수리야 <웃음> 이거 비수리지? 이거 어, 이거 어, 절대 이거 칼상으로 절대 안돼 절대 못 이겨 일로도못 이겨 형형어디있형 어디있어 어디 치아 죽어 치아 어? 죽어 치아 죽어 이 할아버지야 이 좀비들아 아, 이저 좀비들아 저 차고가, 저 차고가. 저리가 저리가 이 좀비들아 탈려고 하지마 야 그만 제발. 우리 타임 우리 타임 좀해 <웃음> 우리 시간 좀 갖자 얘들아 이 자식들아 탈려고 <웃음> 하지마 탈려고 하지마 이 좀비들아 안돼백에긴다 탄다 안돼 좀비를 탄다 안돼안돼안 아, 탈려주세요 아, 아, 아 좀비들 아 형 내가 도와줄게 와 진짜 얘네 대박이다 어이 비스러개미개미개미어 개밀어 형빨가가가저2랑연비 어디있어 2랑연비 어디있어 비어 여기다 연비야 이거 타연비 앞에 이거야 이거 타타타타타타타타 가자 가자 가자 저2 저거 2 아니야 저거? 누구야? 아투 d 아였어투 d 였어투 d 였어 으아핳하핳 히힛 피었어 미안하다 <웃음> 잠깐만 어 이거 투대아니야 개미지마냐 개미지마냐? 가가가가 어 아니야? 개미지 가자 가자 가야별 다섯 개 떴어 별 다섯 개 떴어. <웃음> <5개> 떴어 이런 <웃음> 미친 <웃음> 공항 <웃음> 어디야 공항 어딘데 여기 공항이다 관제탑이다 관제탑이다 아 어, 관제탑 어딘데 어디 보여? 오른쪽에 흐려? 저거 관제탑 안에? 날이 흐려서 안보여 야야야 타이어 빵꾸난 소리 났는데? 일단 돌아가자 일단 돌아 여기 아닌거 어, 같아 아무리 봐도 여기 차는 이잖아 오른, 오른, 오른쪽으로 오른 어 오른쪽으로 꺾을게 이거 길만 나오면 어, 오케이? 어, 유, 유턴을 오른... 해야돼 유턴을 아이, 어 유턴을 해야돼 길을 생각하지마 야 지금 우리가 근데 뒷바퀴가 터졌거든? 저 어디간거야? 뒷에도 안보이는데 저요? 아잇! 드디.. 어? 어? 야! 야이 차로 갈아탈까 우리? 다 죽었는데 거의 둘야씨야 <웃음> 야, 야, 진짜 악랄하다 야 나한테 붙어가지고 이거 지금 바퀴 터트려 놓는 거 봐라, 악랄한 녀석. 야 놀이동산에서 아래쪽이지. 타지마아면 너무 올라갔는데요. 지마야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빵. 차 타도 못 갔네. 차 타도. <웃음> 같이 가, 같이 가. 나 거의 다 왔어. 아 그래? <웃음> 메롱이다. <웃음> 메롱이다 이 자식아. 유 오토바이는 이제 제겁니다아 못하게 했다 야 못하게 바로 처리해버리네 이걸 아 진짜 악랄아 나 악랄해 케빈님 네 굴삭기가 다닌다니까? 굴삭기 는 굴삭기야 무슨 말이야 그게 이 나라에서 탈출해야겠어 여기 공항 아니야? 어 공항이다 이거 관제탑인거 같은데? 여기 어, 옆에 케빈님이야? 어나 아닌데 나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요 굴삭기 보여? 와! 아, 이거 아, 뭐야! 간다, 야, 굴삭기가 <웃음> 아니라 이거 무슨 뭐불로된거 이거 뭐야? 야, 이거 굴삭기에 차대이면 차 날라가 내가 한 다섯 번 불러봤어. 으으으으으 <웃음> 야저 코뿔소 코뿔소 코뿔소! 야저 코뿔소가 코뿔소가 너 깔아뭉갤 거야 내가. 아 코뿔소 코뿔소가 나들이이 <웃음> 안돼 안돼 안돼 나 죽어. 와이게 뭐야? 야 네가 와서 부딪혀놓고 이 경찰 어 연비야 빨리 도망가. 어? 연비야 너잖아 빨리 도망. <웃음> 이거 나야 여기 차 사이에 껴있는 게 나야. 으흑 <웃음> <웃음> 이 차에 다 있는게 나라고 야나 공항 들어왔어 아, 어디 있어 공항 들어왔다고 어 헬리콥터다 헬리콥터 어 근데 헬리콥터가 왜 날개가 없냐 잠야 <웃음> <웃음> 헬리콥터가 왜 반갈주기 헬리콥터가 왜 반갈주기 났니? 뭐야 어, 어, 이거 어디가 어디가 어, 야 설마, 비행기 어디가 야, 방금 친 사람이 연기님인가? 아니야 나 안죽었어 어 다행이다 탔다 <웃음> 나 공어왔어 나 공어왔어 나 날아 나 날아 같이가 같이가 나는 날아올라 나는 나는 나는 저하늘 <웃음> 이거야 설마 어, 이거야? 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위로하지? 야왜안 날아? 나 이거 방향기 잠깐만 <웃음> <나이스>. <웃음> 얘들아 근데 문제가 있어 비행기를 타잖아 내가 그 텐키리스라서 숫자 패드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항으로 탈출하기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좀 진정하시고 공항에서 한번 모여보도록 합시다 어 케빈님 진짜 대형 비행기 가져갈게요 네 야! 나 빗소리 왔다! 여러분 저거 타! 여러분 저거 먼저 타! 어 연비 챙겨서 우와. 우리 탈테니까 야 이... 잠깐! 나내쫓아나내쫓아아나 쫓았... 쫓았... <웃음> <웃음> 아, 헬기 타러 간다 잘 있어라 그래 각자 나라어 방금 내 앞에서 큰 폭발이 아아 피해 오고. 자 이렇게 컨텐츠를 즐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바, 노바. 아니 나대류가 지금 너 여기 와봤자 그냥 개판이야